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축사가 함께 있는 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동네의 부우수인 왕배나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왕배나무의 수종은 느티나무인데 예전 광천에 드나들던 큰 배를 묶어두던 나무라는 뜻으로 왕배나무라고 한답니다. 마을 안까지 배가 드나들던, 번성했던 광천의 옛 시절을 상징하는 나무네요. 나무의 형태가 그대로 세월을 보여주는군요. 이제 상공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겠습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시내가 보이고, 그 양쪽으로 집들이 모여있습니다. 가구 수와 도로 형태로 보아 꽤나 큰 동네임을 알수 있죠. 평야 중간중간 산자락과 아래 자리 잡은 집들의 수로 한눈에도 소도시임을 알수 있습니다. 시내는 양쪽으로 벚나무를 심어놓아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장관을 연출한다는데 꽃은 지고그 자리에 초록잎이 돋았습니다. 깊어지는 계절만큼 입의 색도 짙어질 것입니다. 이곳의 주변 여건을 잠시 살펴볼까요? 시내 버스 정류장은 도보 3분, 초, 중, 고등학교, 읍사무소 등은 차량 3분에서 5분, 홍성역, 터미널, 군청 등이 있는 홍성 시내는 15분 내면 도달 가능합니다. 광천, 톨게이트도 10분 정도에 갈만하고, 토굴 새우젓 시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억새로 유명한 오소산 트레킹 코스도 이 지역이 시작 부분이어서 산을 찾기에 좋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집 앞을 흐르는 광천천은 바다와 연결되는군요. 예전에 백길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마을 도로를 따라 물건지로 접근해 봅니다. 담장을 대신한 사철나무가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축사가 보이는군요. 오늘 소개해드릴 농장 이름을 생긴 바위도 서있습니다. 사선으로 기운 소나무가 입구에서 맞아주네요. 밭은 봄농사를 위해 비닐 터널을 씌워놓았군요. 좀더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색색의 영산홍이 자신의 화려함을 한껏 뽐내고 있는 길을 따라가니 잔디를 깔아놓은 정원이 보입니다. 집 앞에 태양광 시설이 있군요. 아래는 차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웃집과 통하는 다른 출입구도 있습니다. 이 출입구 쪽에도 축사가 한동 있네요. 최선을 다해 자기 소임을 하고 있는 강아지를 지나쳐 집 주변을 계속 둘러봅니다. <웃음> 벽돌 담장을 이어서 여기도 사철나무로 경계를 지어 놓았습니다. 이제 잔디를 깔아놓은 정원으로 가봅니다. 잔디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키 작은 반송과 꽃나무, 단풍나무도 보입니다. 한쪽에는 으른나무, 덩쿨 아래 테이블을 놓고 의자형 그네를 달아놓았습니다. 으른꽃 향이 많이 짙더군요. 집으로 향하는 돌계단을 오르면 집 둘레에 화단을 꾸며 놓았습니다 각종 야생화와 튤립도 보입니다 시간도 잔디를 깔아 놓았습니다. 갖가지 꽃이 어우러진 화단을 다시 지나치니 태양광 시설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볼 때 보였던 태양광 시설은 아닙니다. 그 아래는 장독대와 빨랫줄도 있네요. 마당 있는 집의 여유로움입니다. 처음 보았던 것까지 태양광 시설이 두 개입니다. 이제 집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이 제법 넓습니다. 신발장과 선반식 수납공간을 지나쳐 중문을 여니 넓은 거실이 나타납니다. 거실창은 남쪽으로 정원을 바라볼 수 있게 냈는데요. 안에서 바라보는 봄꽃 정원이 화려하고 예쁩니다. 모소산 조망이 가능합니다. 이제 첫번째 방부터 들어가 봅니다 침대와 책상 장애 안마의자까지 들어가고도 여유로운 만큼 넓은 방입니다 옆은 가족 욕실입니다. 세탁기가 있음에도 좁지 않은 공간입니다. 주방은 기억자형 구조의 싱크대입니다. 안방은 붙박이 장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은 욕조를 두었네요. 역시 좁지 않습니다. 주방과 안방 사이의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갑니다. 자녀와 손자들의 사진이 있군요. 2층은 단순한 구조입니다. 거실 창을 통해 발코니로 나갈 수 있습니다. 멀리 오소산이 보이는군요. 이방 격지 작지 않습니다. 두 개의 창으로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욕실 앞에는 수납공간을 두었습니다. 이 욕실은 다른 욕실에 비해 조금 작은 듯 하군요. 딱 필요한 것만 구비해 두었습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와 미처 못본 부속시설을 둘러보겠습니다. 주방 옆쪽으로 나있는 공간은 출입구도 따로 있는 독립된 공간입니다.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지만 생활가능한 방 두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온돌 패널로 난방도 가능하다고 하는 이곳은 별도 확장 공간입니다. 주방과 계단 사이에서 연결되는 이 공간은 보일러실 겸 창고입니다. 보일러는 심화 보일러라고 하는군요. 집의 규모가 있음에도 한겨울에도 난방비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군요. 공간이 널찍해 쓰임새가 많은 곳입니다. 문을 열면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멀리 오소산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남양집은 전체 면적 5206 평방미터 약 1575평으로 이중 대지 729 평방미터 약 220.5평 한필지 목장용지 3404 평방미터 약 1029.7평, 두 필지 1073평방미터, 약 324.6평, 다섯 필지의 구성입니다. 주택은 2005년 건축되었는데, 1층은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욕실, 거실, 주방이 있으며, 현재는 창고로 쓰고 있는 부속공간과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2층은 단출한 구조로 1개의 방과 거실, 욕실,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면적 169.87평방미터 약 51평의 철근 콘크리트조입니다. 난방은 심야보일러이며 일부 전기 온돌 패널을 사용합니다. 두곳의 입구에 자리한 축사는각 450.75평방미터 약 136평, 336.14 평방미터, 약 102평, 두둥의 우사와 96.04 평방미터, 약 29평 건조장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야생화와 나무들이 자신의 계절을 만끽하는 정원을 품고 있는 이 집의 매매가는 모두 7억 8,750만원입니다. 보여드릴게 너무 많은데 다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멋지게 정원을 가꾸며 축산업을 함께 영위하실 분에게 최적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